대기업의 불공정거래, 즉 반칙과 행포를 막는 것이 시공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, 즉 반칙과 행포를 막는 것이 시공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똑같다. 내용도 똑같다. 문구도 똑같다. 상법 개정안은 똑같다. 김종인 안과 박주민 안은 똑같다. 제가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은 2016년에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을 단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의한 것입니다. 김병인 법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.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, 여러분의 당의 비대위원장이 2016년에 발의했던 법, 그 법과 단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은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, 반대하시겠습니까?